된다, <목소리> 자, <잘도>. 잔다. <목소리> 자, 잔다, 우리 <목소리> 잘도 다 우리 자 짜잔, 우리 껍질 잘도 다 우리 껍질 짜잔, 짜잔 자다 우리 같이 잘도 잔다 우리 같이 잘다 우리 같이 잘도 잔다 우리 같이 자자 오늘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서 오셨다고요? 언니 오늘 주무실 수 있도록.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숨을 깊게 들으시고 깊게 내쉬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근육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 손에 허을 막히고 온몸에 힘을 풀어봅니다. 숨을 계속 깊게 들으시고 내쉬세요. 팔 근육이 점점 말랑 말랑해진다는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. 근육은 점점 말랑 말랑해져서 그 상태로 깊게 깊게 듭니다. 카피바라님, 발로 감사. 잠이 드는 와 중에도 숨은 깊게 들이시고 내쉬세요 그동안 <웃음> 먹었던 사료를 소화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온몸을 썰어 내려줍니다. 사루가 점점 위장에서 부드러워집니다. 꿈틈님은 앞으로수 소화가 잘될 것입니다. 그럼 저는 보상으로 꿍찌의 발냄새를 좀맡다 보겠습니다. 꿍찌야, <웃음> 일어났어? 잘 됐어? 약간 무슨 느낌이야? 야, 꿍찌 진짜 잘담 표정이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~ 잘 됐어~ 그럼 엄마 발냄새 한번 맡아.